얘가 도움이에요. 저항이에요. 도움. 근데 얘를 저항으로 쓰면 헬스 하는 거다니 말이에요. 헬스. 에? 자 이제 바꿔요. 체중을 어디다 실어요? 스프링의 복원력에 서포트 받는 거니까 체중을 여기다가 나누어 실어주세요. 발가락 문제가 아니고, 아킬레스건 문제가 아니고, 너살안 빼가 아니고, 너 어깨 스트레칭 했어, 안 했어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기다 체중을 나눠 씻느냐, 아니냐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네. 이거 하고 싶어 죽겠죠? 일단 <웃음> 죽고 싶을 거예요. 자, 시작! 그럼 팔은 어디서부터 들어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들고 발은 어디서부터요? 여기서부터 그거의 중신 연결 그거의 상하체 연결 그것이 상하지 연결 그것이 컨택 포인트와 얘는, 얘는 뭐예요? 미는 거나 당기는 거나 똑같죠? 이 작은 매개체가 가이드를 줘요 팔을 가져 팔은 어디서부터요? 여기서부터 가는 거죠 그래서 얘가 저항이 아니고 오히려 팔을 들고 있는 것이 도움이다 이 말이에요. 얘가 저항이 아니라 이 스프링의 복원력에 서포트 받으니까 앞으로 기울여도 안 쓰러진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하늘의 조각 걸음 해봐요. 거기서 시작 조금씩 꿈치 체중을 실어놓고 가야 돼. 실어놓고 중심 연결이 됐나요 안됐나요? 안됐죠? 순서가 중심 연결된 다음에 하지죠 상지죠 그래, 그래야 중심 연결 순서 그것에 따른 호흡 날숨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팔꿈치가 구부러지죠 팔꿈치 안 구부리고 해보세요 그렇지 네. 이때 어디에 힘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어디에 힘이 덜 들어가요? 어깨 아시겠죠 네